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참!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음료수인 존버 나이트를 마셔볼건데요. 신제품이라 한번도 안마셔봤는데 정말 무슨 맛인지 궁금해지는데요. 엘리터를 원샷해보겠습니다. 착! 와 정말 오늘은 1리터 원샷에 실패를 했네요 이 존버 나이트의 맛은 레드블 할식스, 몬스터 드링크, 바카스의 맛을 다 합쳐놓은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!